얼굴만 작아지려고 양악수술도 많이 하나 내가 너무 얼굴에 살이 많은데 이걸 안면각 수술을 해야 되나? 이거 저도 되게 좀 공감되는데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딱할수 있는데 수술을 바라본 자와 수술을 해주신 원장님께서 이제 이 궁금증을 딱 그렇죠 해결해 주신 걸요그 수술 받으셨잖아요 네. 그 뭐. 주식시야 이제 뭐 수술에 대한 내용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게 많이 없겠지만 뭐 앞으로 수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수술 알아볼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이 혹시 기억나는 데로 있으면 수술을 받아본 자와 수술을 해주신 원장님께서 이제 이 궁금증을, 궁금증을 딱 그렇죠, 그렇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는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라인 유튜브나 이렇게 댓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저도 그랬고 양악수술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막 이런 질문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케이스가 사람마다다 다르니까 사실은 그냥 어느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양악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양악수술하고 같이 바깥에 있는 윤곽수술들을 어떤 건 하기도 하고 어떤 건안 하기도 하니까 비용을 미리 정확하게 알리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진짜로 이제 수술을 계획하고, 얼마의 어, 예산을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시려면 사실은 진단을 받는 게나 아주 대략의 비용들은 우리 병원 홈페이지 같은 데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크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또 받은 입장에서 주변에 이제 양 수술한 케이스들을 보면 은 가격이 너무 싸다고 가격으로 자지우지해서 수술을 하는 건또 아닌 것 같더라 약간 이 비용은 좀 나가는데 원장님을 믿었어요 그냥 수술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병원의 딱 시스템과 안전적인 거든가 종합적인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수술한 정말 잘다진짜라는생각해요 굳이 얘기하면, 알아보시면, 이제, 페이스라인 성형 특히 양수술 비용이 이제 저렴한 쪽은 아니라서, 이를테면 뭐, 가간 수술을 다 하고, 노걸안 시키면서 하는, 하려면, 음. 수술할수 있는 숫자라는 게 이렇게 한정적으로 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낮아지면 병원 자체가 운영이 안될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걸 감안해 봤을 때 사실은 너무 싼 비용을 그렇죠. 하는 수술들은, 어, 높은 진로 수술되기가 사실 어려운 건 분명히 있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거나, 어, 그래도 좋은 수술은 한 번에 잘 받는 게 낫지. 맞아요. 잘못된 수술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되돌리겠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용에만. 비용에만 비용에 집착해서. 너무 싼 비용을 찾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Não precisa se passar.